지구에 있는 IBC로 연결망 변경 통신 연결 중 무선 기능마저 고장난 건가? 아니면 벌써... 헉, 당신은... 저 이곳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제어장치가 부서진 지금 원격 조정만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 임무를 도와주었으면 해요 임무를 방해하는 안드로이드들이에요 코드네임 메탈릭 차일드라 불리우죠 인간들의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그리고 저는 그 첫번째 메탈릭 차이드라 히노키오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았어요. 당신이 제페토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당신의 아이가 사람들에게 달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는다고요? 미안해요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당신이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.